가수 이솔로몬이 자작곡을 발매합니다. 이솔로몬은 11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시인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시인은 간절함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곡입니다. 이솔로몬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이솔로몬은 애타는 마음에도 가벼운 주머니 사정으로 주춤거리던 푸딘 생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솔로몬은 가수 데뷔 전산문집을낸바 있는데요. 지난 17일 nch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시인,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흑백 감성의 이미지에는 생각에 잠긴 듯한 이솔로몬의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 손에 쥔 펜, 안경을 쓴 얼굴이 작업에 집중한 아티스트의 고민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커버 속공명과 이름은 이솔로몬의 자필로 새겨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TV 조선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음유 시인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이솔로몬이 시인을 통해 어떤 인생을 노래할지 주목됩니다. 이솔로몬은 그간 KBS ETV 수목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 파트 3 ost 알아채져요 리와인드 포맨 프로젝트 첫 번째 음원 안되는데 등을 발매하며 음색과 가창력을 뽐낸 바 있습니다.